시오루의 러블리즈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추측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세요. 어, 정답 눈웃음. 정답, 정답. 목소리. 입꼬리. 음색. 정답 너무 애교. 너무 정답 피부 하얀 거. 좋은 거만 얘기해 주세요. 정답 키창. 아, 그건 <웃음> 아니야. <웃음> 아담한 m t i 같은 거? r Tinker, 바로 n k e r Tinker, Tinker, Tinker, t i 제 k e r Tinker, Tinker, Tinker, Tinker, Tinker, Tinker, Tinker, Tinker, t i n k 바로 t i 두 k 두두 템토리로 정했습니다 아, 아, 닥터스 예인 예인 예인 어쩌다 마주나 어쩌다 어, 발견한 하루 아, 정답. 정답 정답 발견. 어쩌다 어, 발견한 하루 정답은? 어쩌다 발견한 하루 와. 어. 정답! 기억 속날 삼킨다 정답! 아, 영원히 널 모두 있는다 알다 아, 정답! 아, 정답. 기억. 기억. 기억. 어? 어? 아, 아 자, 정답 정답 너를 잊을래 내 세상 속에서 아닌데요? 정답 돌이킬 수 없던 걸 닮면서 정답입니다. 정답 내 정답 오블리비아때 오블리비아테. 정답 말했잖아. 말했잖아. 어, <웃음> 만약 이거 아니면 너 그날 거짓말 한 거지. 지금 우리 지금 우리. 만약에, <웃음> 만약에 오블리비아때 아니면 이 거짓말인 거지. 정답 지금 우리. 정답 오블리비아. 정답 니스 러브. 라 정답은. 지금 우리 지금누... 와! 내가 한데다짜 쇠고, 아, 니짜 네, 네, 진짜, 근데... 진짜, 너무... 어... 아이, 아니라, 때 데, 지,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짜, 진짜, 최애곡은 지금 우리 아됐 나와... 아, 진짜, 와 진짜, 됐어.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 진짜, 진이진 길머리, 네, 짧은 머리, 짧은 머리가 나한테 좋다고 얘기했어. 아, 정답, 정답, 아, 네, 네, 정답. 이것 머리. 이것도 아니면 거짓말이라고. 아, 짧은 머리를 좋아했지만 막상 자르고 나니까 긴 머리가 우겨져서 그래, 그래, 긴 머리. 나한테도 그랬어? 정답. 짧은 머리인데 부스 붙인 머리. 정답, 짧은 머리지만 긴 머리였다가 짧은 머리. 정답, 거짓 머리. 정답, 반사. 정답은 네 단발 머리. 거짓? 말 왜냐면은 나한테 긴 머리. 머리도 빨리 마르고 일단 머리통이 좀 가벼워진 느낌이라 그래도 아, 되게 별로 내 변... 아, 이블리비아블리비아지 어블리비아 당연 그거 아니면 좀 어이없다 이야 어이없 기고 우블리비아 우블리비아 지 근데 진짜 블리비아오진블리비아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연습실에 나 자기 잠깐 명운이가 자기야 나 너무 귀여워. 아 내가 응. 비비볼 자기다 자기다 자기다 나 때문에 울칠 때아 아아 행복하잖아 나도 알것같밥 냉면 냉면 볶발 무슨 냉면? 평양냉면. 지지 냉면아한냉면냉면에비빔 뭐라고? 평양냉면에 바싹 불고기. 땡 평양 냉면에 갈비만 갈비 한냉면에 순대국밥. 아 땡. 지에 지에. 땡. 돼지국밥. 그러면 내가 냉면에 사이드인데 무슨 냉면에 무슨 뭐 사이드? 정답. 평양냉면에 어. 양념갈비. 평양냉면 아니 하아 한... 피... 먼저 썰, 정답. 정답. 와, 아 진짜? 평양냉면에 빠졌어. 나하어 내가 요즘 평양냉면 어. 먹냐고 나 물어봤어. 네, 그래, 그래, 물어봤어. 맞아 어. 맞아. 나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본다. 아, 일어나서 아, 화장실을 간다. 그 붓기를 빼기 위해서 기침을 한다. 기침을 기침.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음. 맛있는 걸 찾아서 TV 앞에 앉는다. 때. 아침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확인을 다요. 뭐, 핸드폰을 다 일단 어. 확인하고 물을 시원하게 한껏 들이킨 다음에 자자 언니, 언니와 인사. 어! 맞아, 맞아 언니와 맞아? 인사. 나 언니랑 무조건 아 나가서 인사. 언니와 인사. 언니랑 같이 타니까 가까가야가야겠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 가자이 가까이 가자 수석아 수선... 어, <웃음> 아니 수석아 누구야? 수석! 유재서 선배님 제시 석 선배님 유능님 왜냐면 제시 선배님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했어요 맞자? 누군가요? 사실 정답은 모두입니다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재미없다. 아 이거 재미없어 아, 나와 언니 아, 아, 아, 나와 나와 나와 아, 나와 더 살아갑니다 네 네. 자 다음 질문요 이 어떻 위주 이거 아니야? 얌전한 거 이거 하트? 지금 지금 장미꽃 같은 거꽃 물고 어, 거. 그럴 수도 있아 반전으로 그냥, 그냥 서서 죽는 거니야 그런 거반전 아무것도 안 아. 하네 아, 아, 차, 차 양쪽 이렇게 잡고 어? 문 열자마자 이게 정답이 비슷합니다 이걸 정답을 할까요? 와 네! 그고길 직전에 자세 취할 때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인것 같아요. 아메리카노를 못 먹긴 하는데 아무튼 얼죽 얼죽 음료 네 얼죽 네. 얼죽 아 얼죽 음료 얼죽 음아 파랑 파란색 파란색 근데 그거 뭐냐 엄청 진짜 아, 제대로 제대로 얘기해봐봐 진짜 꼬깔집 파란색인데 오, 맞아, 맞아, 맞아. 아, 예. 지복 그그 색깔 언니 맨날 해드 색깔 그 아니 지복 그 <웃음> 그브라운하 파란색 어 아, 맞아 맞아 그거 그거 이거 실마리 코비아트 몰라서 네뭐 샀냐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소시지 거예요어겟토레이겟토레이 소시지 아 이온음료 복숭아맛 캔디 정답 머루거이 맞는 거 같아 요 이온음료 예스 알아야죠 마야 선배님 나를 외치다 아니 아니 한소절 불러야 되나, 언니. 아. 니어 차라리 그냥 네. 러블리즈가 나오는 마리클레를1 0월호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마리클레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